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봄철 미세먼지는 우리 기관지를 괴롭히는 주범인데요.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도라지는 가래를 완화해주고 폐 속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여주는데 좋고요. 생강은 기침과 가래를 멎게 하고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채소인 미나리는 해독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다는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한끼 식사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자, 른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샐러드 메뉴를 선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생활 양식부터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소비 양상이 주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동시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샐러드를 식사로 접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업계에서도 혼박과 간편식,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샐러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샐러드 전문점. 도단하는 새싹과 싱그러운 나무를 연상시키는 초록색 배경으로 꾸며진 이곳은 현대인들의 니즈에 맞춘 간편 건강식 메뉴인 샐러드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샐러드 소셜 프랜차이즈입니다. 샐러드 제품을 개발할 때 샐러드가 건강한 음식인 줄 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시식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었는데요. 을 샐러드를 먹지 않는 이유가 비싸고 맛이 없고 배가 차지 않는다는 이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샐러드 제품들을 개발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샐러드를 먹지 않는 이유에 집중해 탄생한 것이 든든한 한끼 식사를 할수 있는 샐러드 브랜드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음식 플랫폼 업체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오형래 대표. 단순히 샐러드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닌 로컬푸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로 자리잡고자 한다는데요. 만 18세가 되면 자신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자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샐러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손쉽게 조리를 할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 끝에 샐러드라는 아이템으로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소불고기와 계란 슬라이스, 그리고 각가지 채소에 특제 소스가 더해진 샐러드와 입맛이 없거나 면이 먹고 싶을 때 먹기 좋은 미역국수가 들어간 샐러드를 비롯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훈제오리가 들어간 샐러드 등 다양한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샐러드는 보통 사이드 메뉴로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샐러드는 소스도 제 취향이고요. 포만감이 들 정도로 진짜 맛있었고 진짜 좋았어요. 한 손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다는데요 계란과 베이컨의 조화가 환상적인 또띠아와 오븐에 익힌 돼지고기와 저탄수화물 국물이 들어간 또띠아 그리고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빵에 샐러드 재료를 넣은 영양만점 수제버거까지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그 직장이 근처라지고 여기를 자주 찾는 편인데 점심 시간에 사실 무겁게 먹고 더부룩하게 먹으면 오후에 이제 일하는 데도 지장이 가는데 여기는 되게 간편하게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점심 시간에 자주 찾는 편이에요. 샐러드만 있는 게 아니라 랩이나 버거도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원하는 거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찾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매장에서 인기 많은 참깨 드레싱과 칠리크림의 드레싱은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특별한 드레싱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푸짐한 양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물류 유통 수수료가 0%이기 때문인데요. 본사의 이익을 낮추고 이를 더 좋은 제품들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절별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메뉴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쉽게 샐러드에 질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홀 판매 외에 배달도 진행하고 있으며 점주들의 매출 향상을 돕기 위해 정기배송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점주님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물류 유통 수수료와 인테리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물품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주문 시스템을 통해 본사에서 주문 및 고객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달비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전기배송 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맹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고자 합니다.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끼 식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샐러드 창업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가격과 맛, 푸짐한 양까지 모두 갖추고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제공하는 곳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샐러드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프랜차이즈 브랜드처럼 빠르게 확장하는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장 하나하나가 지역에 꼭 필요한 매장이 될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천천히 확장하고자 합니다. 지역농가 연계와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의 특색 있는 메뉴 개발을 통해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매장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했다가 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금속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속 알레르기는 대부분 니켈이라는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속 알레르기 증상이 생겼다면 당장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얼음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상처가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